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에 한번 들었던 내용인 공을 눌러 치는 방법 자, 여태까지는 몸을 세우고 오른발을 이용하고 릴리스를 왼손 손등이 젖혀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몸을 사용하는 우리가 몸을 이용해서 공을 눌러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을 기본적으로 눌러치기 위해서는 내가 이 공을 칠때 나의 몸이 들려 있거나 젖혀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누르는 게 불가능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용되어야 되는 게 바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몸이 일자로 세워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임팩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몸이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눌러치지 못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가장 공을 쉽게 눌러칠 수 있는 방법이 자, 내가 셋업을 잡았을 때 나의 명치는 공을 향하고 있어요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는 라 뜻이죠 위쪽을 향하거나 뒤쪽을 향하거나 혹은 타겟쪽을 향한 상태에 셋업을 잡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공을 바라보면서 셋업을 잡고 있어요 자이 상태에서 내가 백스윙이 올라가고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내 몸이 일자로 세워지면서 나의 명치가 타겟을 바라보면서 돌아가는 방법은 나의 몸에 회전력을 강하게 만들어주면서 거리를 늘려줄 수 있지만 공이 굉장히 높게 뜨는 탄도로 발생하게 돼요 자그러기 때문에 공을 조금 더 눌러치면서 강한 힘으로 그리고 좀더 낮은 탄도로 공을 보내기 위해서는 나의 명치가 임팩트 때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을 보면서 공쪽을 보면서 다운스윙을 들어와줘야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더 공을 쉽고 강하게 눌러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정면 카메라에서 스윙을 보시게 된다면은, 자, 내가 셋업 때 이렇게, 명치가 공을 바라보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명치가 아래쪽을 향한 상태에서 백스윙이 들어가고, 자, 그 상태에서 몸이 일자로 세워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 몸이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스윙을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이 굉장히 힘있고 낮게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의 명치가,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내 가슴이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위쪽을 바라보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손목을 사용하게 되거나 혹은 내 몸이 옆을 바라보면서 다운스윙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눌러치지 못하고 공을 걷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줘야 될 거는 최대한 강하게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몸이 먼저 틀어지지 않고 잡혀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면서 클럽을 보내주셔야지 내 명치가 공보다 앞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컨택이 나와야지 내가 조금 더 쉽게 공을 눌러 칠 수가 있게 돼요 내 명치가 셋업 때 공을 바라보고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뒤쪽을 바라보겠죠 자 뒤쪽을 바라보면서 다운스윙을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내 팔이 움직이면서 클럽 헤드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 내팔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어깨는 자연스럽게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그렇게 된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내 명치가, 내 가슴이 아래쪽을, 공을 바라보는 공을 눌러서 때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게 되지만 내가 여기서 단순히 몸을 돌려주려고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을 바라보면서 옆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내 명치는, 공이, 내 가슴은 공이 아닌 아래쪽이 아닌 옆쪽을 타겟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스피드로 스윙을 할수 있지만 공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들어 올리는 스윙이 나오게 되면서 공의 탄도가 훨씬 더 높게 잡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공을 눌러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대한 몸이 아래쪽을 바라보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물론 손등으로 눌러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오른 발로 눌러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은 몸을 일자로 세워놓는 것, 몸이 기울어지지 않게 그리고 또 하나, 몸이 젖혀지지 않게 최대한 내 몸이 아래를 바라보는 와중에 스윙을 끝내주셔야지 조금 더 편하게 공을 눌러치면서 추가적인 비거리를 좀 쉽게 확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